안녕하십니까 8월 4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ISM 서비스업 지수도 개선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점도 상승 요인이 되었네요. 또한 시티그룹의 일부 대형 기술주가 과매도구안이라고 주장하자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2%, 애플이 3% 이상 상승하는 등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유가는 재고가 450만 배를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네요. 현재로선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들로 다시 반등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연준이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8월 fmc o 회의는 없지만 일부 연준 위원들은 자이언트 스텝을 언급하며 역시나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지금처럼만 유지하거나 더욱 내려간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19% 매도 81%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50% 매도 50%로 매수와 매도가 동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49% 매도 51%로 소폭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경제지표 호주와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900포인트와 13,8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8달러와 96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50달러에서 183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 유가가 90달러선이 붕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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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트화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in today. Goodbye.